안녕하세요. K군입니다. 연애를 할때 상대방에게 끌리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을 거예요. 우리는 그 포인트를 매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. 근데 여러분들은 매력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오늘 그 매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 어떻겠나 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어떤 여성분이 남성분에게 끌렸어요 키도 크고 근육질에 몸매가 아주 좋은 남성이죠 그 매력에 일단 끌리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과의 연애를 시작한 계기는요 그 사람의 외적인 매력이겠죠 근데 남자가요 그걸 알고 있죠. 내가 키가 크고 근육질이고 몸매가 좋으니까 저 여자가 나한테 반했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는 라 거죠. 그래서 둘이 사귀고 난 이후부터요 남자는요 계속 헬스장을 가요. 계속 운동을 하죠.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기는 하지만 여자친구를 위해서 쓰는 시간 못지않게 자기 관리를 하는데 상당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어요. 그러면 날이 갈수록 남자의 근육과 몸매는요 더 멋있어 보이게 되겠죠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는요 그 남자의 그런 부분이 참 좋아서 시작한 건 맞는데 뭔가 점점 서운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거나 그 남자에 대한 매력이 처음 그 느낌 같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는 매력 어필을 지금 제대로 못한 게 아닐까요? 반대의 경우로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반했어요 그런 매력 포인트가 있었겠죠 자기는 섹시한 매력을 어필하는 여자에게 끌리는 타입이었는데 처음 만나게 된 그날 여자가 되게 섹시한 옷차림과 섹시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어요. 나에게 다가왔죠. 그래서 남자는 그 여자와 연애를 시작하게 됐어요. 그런데 매번 만날 때마다 여자는 늘 섹시한 옷차림과 섹시한 눈빛을 남자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. 남자는 본인 스스로가 섹시한 매력을 어필한 여자에게 끌린다고 그런 남자인 걸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계속 매력을 느껴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 매력이 자꾸 떨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거는 또왜 그럴까요? 이두 가지 경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매력이 있다는 라 말이 무슨 말인지 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연애를 하면서 매력 어필을 잘못된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키가 크고 근육질인 몸매는 요 분명 매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그 매력은 요 이미 한번내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크게 어필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 중에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사실은 정확하게 해석하지 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키가 크고요 근육질인 남자라면 뭔가 좀 와일드하고 남성미가 넘치는 그런 상상들을 하게 되죠 그럴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가 힘센 모습과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면 매력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라 거죠. 강하고 와일드할 줄 알았지만 되게 섬세하고 부드러운 모습이 보일 때 우리는 매력을 또다시 느끼게 되거든요. 키가 크고 근육질인 남자는요. 애교를 잘 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요. 섹시한 매력을 어필하는 여자는요 귀여운 애교를 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사람은 아마 이런 성격이겠지 그 사람은 아마 이럴 거야 라는 고정관념이 깨지는 순간에 사실은 매력이 되게 강하게 어필된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정 부분의 고정관념이거든요 내 상대가 되게 섹시한 매력을 어필해서 나에게 다가왔지만 이 사람이 가끔 나에게 되게 애교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든가 가끔은 좀 품수 같은 행동들을 한다든가 가끔은 되게 지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상대방에게 어필되는 매력은 상당하다는 거죠. 가끔은 내 남자가 참 착하고 순한 양같이 느껴졌었는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남자들과 되게 강렬한 몸싸움과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이 남자에게서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잖아요.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사람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가장 큰 매력을 느끼게 되거든요.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일상에서 많이 이미 겪고 있어요. 여사친이 여자로 보이는 그런 순간이라든가 어리고 경험이 없어서 내 케어가 필요할 것 같던 남동생 같은 남자에게서 남자로 느껴질 때도 있죠. 그런 순간들은 사실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혹은 내가 그동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분들이 훅 들어왔을 때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. 매력은요,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에서 계속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나라는 사람에게서 유추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데서 매력이 발생하는 거예요.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와 사귀고 있다면 내 상대방에게 어떤 매력에 의해서 혹은 내 상대방도 나의 어떤 매력에 의해서 시작됐을 거예요. 그런데 그 모습 하나만 계속 보여주고 있으면 진짜 매력 어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. 상대방은 요 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시작을 했어요. 그런데 나한테서 전혀 예상치 못한 다른 모습들이 보일 때 아, 새로운 매력을 느끼게 되는구나 라고 질리지 않게 되겠죠.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내 매력이 엄청나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. 처음엔 되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권태기가 오는 것 같아요. 남자로 느껴지지 않아요, 여자로 느껴지지 않아요 이런 이유가 뭐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나는 네가 좋아하는 모습이라고 해서 그거 계속 보여줬잖아 라고만 주장하지 마시고요. 내가 가지고 있는 숨은 매력들이 제대로 어필되지 않아서 상대방이 나를 잘 못. 모르고 잘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제대로 된 매력을 상대방에게 한번 어필해 보세요. 내가 섹시한 사람이라면 꼭 섹시가 아니라 귀엽고 지적인 모습도 가끔은 보여주실 필요가 있겠죠. 커리우먼 같이 활동적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같은 여자분이 어느 날 집에 와서 걸레질을 참 잘하는 모습을 봤을 때 남자들은 요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그때 느낀 그 매력은 요그 커리우먼의 모습과 걸레질하는 모습 두 가지를 다 상승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. 내가 가진 매력과 반대되는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새로운 매력을 또 어필해 보시면서 연애를 더 오래 뜨겁게 이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